오늘은 강주의 어머니 산 언제나 넓고도 깊은 무등산에 왔습니다. 무등은 비할 데 없이 높은 또는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라네요. 오늘은 온여사 코스로 꼬막제 규범함을 거쳐 장굴재로 오르는 구간으로 무등산 정상을 바라보며 높낮이도 없는 편안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특히 규경암 일대의 기왕군을 광석대라고 부르는데요. 입석대, 트석대와 함께 무등산의 3대 석경으로 꼽히는 절경을 볼수 있으며, 하산은 석대전망대 둘러보고 요 장굴대와 중공의 은빛 능선의 억세최 취해볼 수 있는 정말 멋진 코스입니다. 모든 네, 산장에서요의상보험의 뒤를 돌아 규범원을 향해 올라가노라면 꼬막처럼 엎드린 거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선조들이 나들이 할때이 거개를 지름길을 이용했던 중요한 길목으로서요 그리 높지 않고 나지막한 채여서 꼬막재라 불리웠다고 합니다 한편 길 부분에는 꼬막처럼 생긴 장악고앙증마은 자가들이 무조히 깔려있어서 꼬막재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곳입니다 꼬막재를 지나면서부터는요 거울 경사가 없는 평탄한 길이 좀 이어집니다 신선대 억새 평전에 왔습니다 지금 걷는 코스는요 정상 서석대를 두고 지금 뱅 돌아가는 코스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코스고요. 아, 아주 이제 억새도 곧 필려 하고요곧또 단풍이면 들면 이 코스 정말 멋질 겁니다. 겨울에 오셔도 너무 좋은 코스고요. 너덜지대인데요. 네, 오랜 세월 풍화 작용에 의해서. 주상절리가 깨어져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규범왕은 요 꼬막제, 잠물제 코스 중에 최고의 명소로 꼽히는 곳이거든요 범움 종류 좌측으로 우뚝 서서 두 개의 돌기둥이 나라에 서 있는데요 예, 열의 전석과 위로 전석이라면 그 사이 위로 일부러 올려놓은 듯 걸려있는 바위 하나가 가늠전석이라 하여 이 셋을 삼정석이라고 합니다. 규봉한 비로여 병풍같이 비로선 수십여 개의 주상절리의 옹정한 모습은 비경 중의 비경입니다. 주상절리대 사이사이로 자리 잡은 소나무는 광석대의 위치를 한층 더해주고 요 범위 되어 철쭉이 흐드려지게 피면 그야말로 이두사는 성경을 사람하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은 사사람사사이사이사서이두사서은이두이두사사이사 턱실을 만들고 자선 수도하면서 그 법력으로 엉망 길에 돌을 깔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반가워 반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생각이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하고 살 것이냐 문제라고 식결됩니다. 장굴제입니다. 장굴제는 강교 강역시 동구, 동현동 하순군 이 2서면 연평기 사이에 고개를 말하거든요. 억새의 군락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장굴제에서 바라본 세월석대와 백석대 세월석대 전경입니다 안양사에 보입니다. 예, 송신서에서 출발해서요. 딱타버 안양서 이어지는 예, 가을의 억새가 눈빛으로 한강을이룬 모습이 마치 백마일등가기처럼 보인다 해서 백마능선와 보이는 백마 능선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봉오리는 천왕봉, 비로봉, 반야봉 세 개이며 천지인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서석대까지만 지금은 출입 가능하고요. 천지인은 통제 구역입니다. 먹게에 도착했습니다. 먹게 쉼터입니다. 억새가 좋은 중봉으로 출발합니다. 아, 가는 길이요. 정말 너무너무 멋집니다. 억새가 이제 막 피기 시작했는데요. 아, 정말 좋네요. 중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뛰드랍은 중봉입니다. 아, 발꿈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당산나무 쉼터에 왔습니다 아, 항시 추억이 어렸던 당산나무